그런데 하두 수행에 있어서 보다도 중심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염관계 있기 때문에 염하두를 한다고 하면 염관계 있기 때문에 나와 대상이 항상 있는 그 가운데 이루어진 행동인데 이것은 진실한 하두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두한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이 속 들어가 있는 이때부터가 비로소 하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합니다 생주가 어묵 동전이 그냥 완전히 환자를 간호했을 때, 그 한, 내가 환자를 간호하는 게 아니고 마치 스스로가 환자 자신이 돼서 그냥 환자와 완전히 어울려 진 상태가 됐었을 때를 환으로 관한다. 그러면 관한다. 그러면 이 초기, 이단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수없이 우리가 관을 하든지 염을 하든지 뭘 해서 떠올려서 보았던 관계가 가구로 만드니다 그런데, 우리, 무짜 하두 같은 거한번 보십시오. 무짜 하두에 일어난, 보면은, 무짜 하두하고 사실상 조주에 있어서의 그 나오는 단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초기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지입니다개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미는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개에게 전하찮은 짐승에게 불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사람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겠는가? 불성이라고 하는 의미. 이미 개화하고 중생하고 나눠진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지에 있어서는 없다고. 왜 없냐? 뒤에 분명히 계약이에요. 가분별할수 없다고. 분별하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대로. 그런데 뒤에 무모하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 개와 나가 나눠지는 것도 출발해서 개와 내가 없어지는 쪽으로 갔었을 때 무라고 하는 하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념이 됐을 때는 개도 불성도 나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무하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힘니다 무는 뒤에 하도로 될 때는 자기 온생명이 관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가 무 가지고 있는 하도의 생명이 냐그 전에는 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분별인 거예요 나같이 우리같이 이런 인간들한테는 불성이 있을지라도 개에 불성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어요 불성 의미라고 하는 거것고개 라고 인간이라 하는 의미가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르다고 물어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류시근 제, 대가면은 뭡니까? 그, 그, 구경, 구경, 구경이라고 따로 있 이게 25, 6송 가면은 구경이 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 우리가 모든 그야말로 행주자, 어묵 동적의 무념으로 딱 됐다. 아까 말한 그, 만으로 성장해졌다. 그러면 그건 구경이란 니다 지금 우리들한테는 구경이 맞아 살면 사실은 그 목표지요. 만은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분별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분별을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 중요한 문제 그, 그 부분이 훨씬 많이 하려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이제, 시, 개성으로 한, 한두 주께서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일단, 윤회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자기를 그와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에도 내가 존재, 내가, 나는 너와 달리 존재한다. 나도. 그 다음, 다음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와 달리 나의 존재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 그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만들어낸니다 이것이 동자에서도 만들어가고, 밖으로 드러난 해내에서도 만든다. 니다 그러니까, 변화 속에 있지 않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내 실체가 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 속에 놓여있지만, 변화를 놓치고, 고정된 것만을 보려고 하는 생각 속에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후생에 다르고, 어제가 오늘과 다르고, 금방과 금방이 다른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잡질 않을 거에요. 오직, 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어제도 나고, 이런 생각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생도 나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수련만 있는 거 그래서, 전생의 갑이 분명히 갑이 아닌데도, 생각만으로서는 그 갑이 전생의 갑이 되는 거에요. 눈에는.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거 이제 방금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종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면은 바로 종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무엇인가 있어 가지고 무엇을 저장하고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속적으로 그냥 그런 말만 들으면은 아 그러면 어디에가 무엇인가 저장소가 있게 되느냐 안겠느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업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아참뭐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는 이 부분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게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전체가 뭐냐면 입니다 무엇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저장된 것처럼 생각되는 것, 그런 것이 뭐냐면 종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 8세기 8세기 기분군을 자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나고 그래서 다른 것하고 다른 나의,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이 파닥파닥뛰 올라와야 이야기하고 들었을 때, 아, 또다시 내를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뭘 세우게 됩니다. 그래 이제 영원히 신성이 무신 말을 세울 수밖에 없게 그럼 딱 되도록 되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종자가 하는 명언 분별의 경향성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는 늘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분별의 스테는 아까 예스님 물을 대로 실제로 우리는 영혼도 없고 영식도 복로하는 것도 없는데도 분별의 시체는 무엇인가 영식도 복로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해나는 그 생각의 전이가 아주 유사하게 흘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 오늘에서 과거를 돌이키면 아까 과거가 이미 유의법으로서 대상이 돼 있죠. 그 대상이 똑같이 것처럼 여기에 끔돼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명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여기했지만 분별을 하려면은 1은 일이 해야지 1이 동시에 2가 되고 3이 되고 하면은 분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일말을 전시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은인것 같고 내일도 보면 이인것 같고 모레도 보면 이것 죽었어도 보면 이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들이 돼요. 이것이 명언 종자가 갖는 힘이 니다 그래놓고 나도 세우고 너도 세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분배를 해나가는 것이다. 근데 그래, 이 사람이 인도 살았든안살았든 인도를 평상시에 많이 생각해서 인도 구상력을 갖고 있으면 은 죽어서 나는 인도에 간했다 그러면 그 그, 생각이 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런데 그것은 다 망식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풍교, 네, 미오도 개념인데, 미오가 뭘, 이냐 하면은, 구체적인 자기 존재성을 의미한 거거든요. 미오라고 하는 말이야요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네. 그렇게 유력하는거죠그렇고 워진의 네. 흐름이라고 이게될는이 유려한 이있요 그렇죠. 응. 분절심은 에 되기는 는데 네. 네. 그래서 분절이 깨진 서이흐름요뭐 흐름이니 유네인이 무슨 이런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면으로 네. 또내 합시다 그면 들음의 장이라고늘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듣는 소리하고 나하고는 따로 있어서 내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 들음의 장이라는 것만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볼때 들을 때 맛볼 때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마다 늘그 일어난 일그 자체가 전체적인 삶으로 되도록 그렇게 사유하고 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진멸 도에서 나오는 그 도의 방법도 이분들은 다르다니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볼때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야말로 삶의 장이다, 연기다 이렇게 하는 그 견해가 세워지면은 그 견해에 맞춰서 사유를 합니다.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도 되지만또 하나는 생각의 방향성이 있는 방향성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냥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로 가게 해야 되느냐면은 정견을 사유로 가게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견이 서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이 결정되고 그 결정되는 방향대로 늘 사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견과 사 사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상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을 할때 눈과 색이 구별되는 나와 너가 구별되는 분별하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야기하면나 아닌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식수행자들이 선수행은 전혀 아니다는말다 말을 할때 상대편을 보면서 그 상대가 또 다른 나라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써야 됩다 만일 그 상대가 나로부터 분리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유식수행자들이 선수행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할 정도에서 유식수행장에서 적응을 하는 것처럼. 그 말을 할 때, 나무를 볼 때, 나무를 보는 것은 내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가 나무로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나무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한. 생명의 장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가서 가지를 함부로 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나무가, 나 아닌 다른 것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서 나무를 함부로 꺾기도 하고 껍질도 벗기고 요즘 보면 거기다 아 이름도 쓰고 그러는데 유식의 선수행을한 사람들, 즉사회한 사람들은 나무가 전혀 별개의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가지를 꺾지 않는다. 왜냐면 나무가지가 나이기 때문에 꺾지 않는다. 여 같은 활동을 뭐라 하냐면 정업이라고 합니다. 정업. 그래서 프란폭이 나무 하나에더라도 절대 그것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다른 생명체로 여기지 않고 바로 또 다른 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다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 그것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몸 하나를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곳에다내 몸을 두어야 된다. 여렇게 분리된 사고를 해서 너 나를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나를 두는 게 아니고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또 다른 나로 여길 수 있겠기로 하는 곳에다가 내 몸을 토해둡니 그것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 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사유가 아까 말한 정견이 정업이나 정명을 통해서 계속 나오도록 부단없이 활동하는 것. 이것을 정정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이 생각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어떨 때는 대기도 하가, 어떨 때는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가 나와 다른 생명이 아니고 바로 다, 나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었지만 또 어쩔 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쭉 있게 되면 은 정념 정도에 이르면 은 그것이 거의 염령상속로 이어진다는 염령상속으로 그 생각 생각마다 이미 눈하고 색이 나의 눈이고 너의 색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자면 할수 없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속에서 나은, 나의 은 나의 색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무념이 돼서 궁극적으로 아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정. 삼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속에서 일어난 내가 없어져 버리는 니다 이렇게 해서 살 정도가 쭉 되는 것을 유식적인 선이라고 합니다 유식의 사유라있네요 만일 공정 이라 하면 은 전견을 공에다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유를 공에 맞춰서 생각해 나갑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공에 맞는 말을 합니다 요같이 쭉 일을 하는 것이 공정에 있어서의 선수행 방법입니다. 혹시요 모든 유식에서 선수행 방법은 눈과 색은 암이라고 하는 장에서의 나당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은 나의 눈으로서 나고 객관적은 나의 색으로서 나가되서 온토일체가 하나 됐나 이것을 뭐라그러냐면 무아라고 이렇게 무화가 되면 은 우리가 말했을 때 유식의 삶을 산다고 다 이때 비래해서 뭐가 되냐면 은 유식무경이라고 합니다. 식만 있고 경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웃음> 무슨 식은 있고 경계는 없다는 말이고 음, 주관과 객관이 하나의 일색인 무화의 한색으로 되어있는 그래서 경계가 따로 서지 않는다고 니다 경계도 또 다른 나로 여기는 거. 그것이 생각으로서 또 다른 나로 여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내가 된다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웃음> 어떨 때 가장 쉽게 그걸 많이 느끼냐면 어떤 사람이 죽어오는데 그 사람이 가슴이 아프면 자기도 똑같이 가슴을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덜어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 또 다른 나로 여기 있어가지고 그대로 아픔이 나한테 와서 아픔이 장현성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픔을 안 아픈 내가 아픈 것을 나의 아픈 경험으로서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똑같이 아픈 것을 느낌으로써 이해해 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픔이 전혀 다른 사람 아픔이 아니고 또 다른 나로서의 아픔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원이 이제는 아주 절실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추추을하고 다른 사람을 예한다 할지라도 그 이들이 대상으로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을 봤을 때 그의 아픔이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아픔이 전혀 다른 아픔이 아니라요니다 이와 같이 느껴지는 것 이것을 이런 삶을 뭐라 하느냐 하면 류싱무경이라고 쓰여합요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자비다. 저절로 자기와 똑같은 아픔, 똑같은 기쁨을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마음법 유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웃음> 이 법에 대한 정리가 잘 되는 것이 구사론입니다. 구사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최초예요 5의 75법으로 나눕습니다. 유식은 뒤와서 5의 100법으로 나는데 뒤에 정의된 유식에 있어서 마음법이란 바꿔 말하면 5의 100법을 이야기합니다. 5의 100법은 유입법과 무입법으로 나눕습니다. 유입법과 무입법으로 나눴는데 유의법은 분별법이고 무의법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를 상대해서 무의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만일에 유의의 분별이 없어지면 무의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법이라고 하는 말을 나눠보면 유의법에 대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의법은 크게 두가지로나옵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그 마음법 유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과 대사입니다. 그래서 안과 색에서 안은 안대로 색은 색대로 말아버리면 곧바로 마음법이 분리됩니다. 즉 분리되면 곧바로 여모의 유식이 작용입니다. 유식. 이것이 하나로 되면 은 무의의 미싱비경인 아까 말한 정정의 하나된 세계가 열리되요. 그런데 우리가 한 생각이 딱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은 바로 식혜가 열린다. 식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식장이 열리는데 식장이 열리는 순간에 촉수가 일 접촉도 마음작용이 하나고 수도 마음작용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18개 중에서 의 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의계는 대상을 띄어주는 겁니다. 대상을 그래서 대상을 띄어주는데 이것은 저것이 아니게 알게 끔 대상을 띄어준다입니다. 즉 분별해서 알수 있게 끔 대상을 띄어주는 힘이 뭐냐면은 의계가 하는 겁니다. 식향이 열리면서 촉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곧바로 의계가 분리된 상을 띄어준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상입니다. 의계에서 의해 이런 상이 일어나면은. 다음에 의식계에 서 의식계에서 그것을 선악 지리, 분별로서 나가게 됩니